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오늘의 주제 절단서 절대 고리에 걸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구상에 가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고리에 절단석이 걸려 있는 걸 종종 보실 텐데요 dp 용으로 해놓은 건 모르겠으나 만일에 팔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라면 저는 비추합니다 왜 비추하는지 제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유럽 아일랜드에 소재한 에코온 이란 회사는요 this should be a cat 쉴라쉴라 네 요거를 직역하자면 절단석은 should be 좀 강조죠 어, 해야 된다 kept 보관을 inner level 평평한 곳에 cool 시원하고 dry 마른 곳에 그러니까 절단석을 이제 평평한 곳에 두되 이제 거기는 시원하고 건조해야 된다 그리고 not hung on a pack 고리에 걸지 마라 라고 돼 있네요 여기에 보면 아예 전시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안 쓰고 전시만 하는 건데요 뭐 상관 이 있을까 싶네요 이 회사는 tear drop effect 를 언급하면서 안전을 위해 걸지 말라고 합니다 어, 그래서 제가 Teardrop Effect를 검색했습니다 도대체 눈물 효과가 뭐야? 라고 검색을 했는데 저에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호주의 스미 i 앤에로 r 제조회사에서 제 구세주가 되어줬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서도 행거에 걸지 말라고 하네요 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려 있으면 중력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져서 사용하기에 위험하다는 말씀 네 그리고 외국에 Health, Safety and Environment라는 안전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뒤틀림을 막기 위해 커팅날 즉 절단석은 아, 또 슈드가 나왔네요 <웃음> 슈드, 뭐뭐라, 해 디레이드, 수동태 죄송합니다 <웃음> 제과가 이쪽이랑 관련 있다 보니 하여튼 평평한 곳에 놓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이시죠 커팅휠 딱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절 단석을 구매 및 보관할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결론 하지 마세요. 네 제가 마무리 하기 전에 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절단석 5편 찍었는데요 제가 15편에서 타입 1이 연마석에 쓰이는 표현이 다 라고 했었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타입 1을 절단석에서 봤다고 가지고 사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더 이야기 하려다가 복잡해 질것 같아서 스킵했는데요 안 i b 7.1 기억나시나요 그 미국 안전기준 이라 했었죠 안 i 는 타입 41 개념이 없습니다. 걔들은 그냥 타입 1을 평평한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타입 1은 평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그 제가 16편에서 우아마 언급했었죠. 기억나시나요? 우아마는 아예 타입 1, 타입 41을 같이 혼합해서 씁니다. 그리고 참고로 디월트 같은 경우에는 타입 1을 이제 평평한거 그 다음에 타입 27을 이제 움푹 들어간 거로 표시해서 이제 미국 디월트 본사 홈페이지에는 전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요거는 해야 될것 같아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제가 솔직히 <웃음> 말씀드려서 절단석으로 이렇게 많이 뽑아낼 줄 몰랐습니다 <웃음> 이거 하다 보니까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<웃음> 이래 하다 보니까 이까지 오게 됐고요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절단석 찍어놓은 거 요거 다섯 편다 보시면 웬만한 절단석 영업사원이랑 이야기할 때 말빨 안 뒤지십니다 네 그건 제가 확실히 <웃음>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제 절단석 편을 통해서 정보도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안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